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월간 견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도 12세대가 포함된 11월 월간 견적을 준비했고요. 이 월간 견적 지금 보시면은, 이제 부품이 너무 아수스 제품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데, 특히 12세대 조합은요, 그게 왜 그러냐 면은 초창기 이제 출시됐을 때, 그나마 바이오스가 안정적이고 레모보도 적당히 먹으면서 거기에다 쿨러 호환성도 괜찮은 제품이 아수스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 제가 만져보게 될 텐데 실사용 테스트가 끝나면 조금 더 가성비 좋은 견적으로 계속 리뉴얼 해드릴 테니까요 당장 급하신 분들은 제 견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별 불편한 옷이 쓸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월간견적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 40만원대 견적은 i3랑 내장 그래픽 그리고 저용량 SSD를 포함한 진짜 말 그대로 간단한 사무용 뭐 인터넷 혹은 인간 감상용 정도로 쓸수 있는 저사양 PC인데요 저만따라고 크게 바뀐 점은 없습니다 소소하게 일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중점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CPU는 저번 달에는 1105가 10, 조금더싼것 같은데 이번 달은 1100이 10, 좀더 쌉니다. 이두 제품은 클럭 0.1 차이 빼고는 완전히 동일한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성능 차이는 거의 없으며 둘 중에서 저렴한 제품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잘 모르시고 F버전을 사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F버전은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돼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만100 노멀 혹은 만105 10, 노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제품들도 여러 개 있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 5,600G 아니면 4 6 5 0 g 혹은 뭐 3,000G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는데요 아니면은 인터넷은 펜티엄이나 셀러런 시리즈도 있죠. 실제로 요새는 인터넷 할때 2코어 이하의 제품을 쓰면 인터넷조차도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구글링 할 때도요. 여러 창을 띄우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최소 마지노선은 4코어부터 시작하고 그중에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비용도 좀 저렴한 걸 찾다 보니까 당장 쓸만한 CPU는 i3 정도밖에 없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어, 요거 더 낮은 조금 더싼 그런 제품들 가는 거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510 보드를 쓰셔야 되는데요. H410 보드가 단종이 돼서 거의 대부분 제품이 품절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초에 가격 차이도 거의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H510 M-K 프라임보드나 H510 M-A 프로 이둘 중에 하나 사시면 될거예요 지금 보니까 저번 때랑 다르게 MSI 거보다 ASUS 보드가 좀더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ASUS 보드 쪽을 좀더 추천을 드리고 메인보드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2666 메모리를 선택했는데요. 성전에왜3200 메모리가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H50에 i3 넣었을 때는 3200 메모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고 화환성에 문제가 없는 2666 메모리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메모리를 한개 넣었을 때랑 두개 넣었을 때랑 분명히 성능 차이가 제법 큽니다. 특히 내장 그래픽 성능과 CPU 순수 성능이 꽤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은 꼭 짝수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4기가 두개 넣어서 8기가로 구성을 하시거나 8기가 두개 넣어서 16기가로 구성하시는 게더 나은 성능으로 쓸수 있다. 단일 램 쓰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포함을 시키면 40만 원대 견적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겠습니다. 내장 그래픽은 UHD 630으로 뭐 뛰어난 성능일 수는 없어요. 대충 뭐 GT 730 비슷 할라나말 그대로 화면만 어느 정도 표시되는 수준이고요. 옥션 타입을좀 하면은 롤 정도는 돌아갑니다만 뭐그 위에급 게임들, 예를 들어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이런 것들은 전혀 돌아가기 어렵다는 점 기억해두시고 말 그대로 이 제품은 게이밍 PC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드에서 디서브, 이제 파란색 포트 있죠? 그거랑 HDMI 포트 두 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모니터 호환성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ss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mx500을 사용했는데요 이 ms500에 뭐 1테라 버전 2테라 버전이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250기가나 500기가는 바뀐 점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사셔도 되고 제가 이거 선택한 건 그나마 뭐 3, 4천원에 싸기 때문에 선택했는 거고 혹시나 3, 4천원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sk하이닉스 S31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안정성이나 품질이 좋기 때문이에요 성능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니스 클래스2 500W 혹은 시소닉 A12 스탠다드 500W를 선택을 했는데요 이거 둘다 너무 과한거 아니에요 성전님 40만원대 이 견적 제가 생각에는 CPU 하나밖에 안 달려있는데 100W 정도밖에 안쓸것 같은데요 맞는 말입니다 컴퓨터 잘 아시네요 근데 왜 500W를 선택했을까요? 네. 예, 300W나 350W 혹은 400W 이런 제품군 중에서 싸고 좋은 제품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량이 나지 않고 오래 쓸수 있는 최저 마지노선 인파워는저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더 포함시켜봤자 뭐 하이퍼 K 정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400W 어집 짜는 거 이런 거만원 정도 더쌀 텐데 2만 원이나 그거 사서 나중에 어, 고생하는 것보다 조정도 급을 쓰셔서 오래 쓰시는 거 초기 분량이 적고 후기 분량도 적게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닉스 루키를 넣었는데요 뭐이 케이스가 막 특별히 엄청난 장점이 있어서 넣은 게 아니라 2만원의 가격 시디롬 장착 가능 그리고 조립하기 불편하지 않은 점뭐 그리고 아담한 케이스라는 거요 여러 가지 이유가 포함이 돼서 선택을 했습니다 케이스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얼마든지 바꾸셔도 무방하니까요.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40만원대 인텔 견적을 짜면요. 음,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1백1 0 0 노마를 사시고 H510 N-K를 사시고 이제 삼성램 2666 4기가 두개 넣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MX500 250기가 야세안에 요거 있다면 500으로 늘리셔도 괜찮아요 여튼 요거 넣으시고 그게 시소니 A12 스탠다드를 집어넣고 2만짜리캐슬 넣을 경우 총 비용은 38만 7천원 정도 나옵니다 단화와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40만원 정도 할 거고요 조립 공비를 포함했을 때는 43만원 정도가 소비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이 제품의 용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웨서핑, 간단한 사무용, 뭐 매장 포스용 인강용 정도로 저렴하게 쓸수 있는 제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롤도 오션 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게임을 한다는 건 조금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 다음은 50만원대 인텔 견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한 캐주얼 게임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전권은 그것도 잘안 들어가고 이 50만원대 견적은 롤 돌아가고 오버워치는 오션 진짜 뭐 매우 낮은 낮은 정도로 해야 돌아가고 그리고 뭐 던파라든지 뭐 카스라든지 이런거. 진짜 간단한 캐주얼게 임 카트라이더 이런거. 그런거 정도만 돌아가는 PC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50만원대 인텔 견적같은 경우에는 CPU는 동일한걸 사용하지만 어... 제품명은 동일하나 뒤에 F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F 수식어 붙는거는 내장그래픽 비활성화 제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장그래픽 사용을 못하는데요. 그 대신 가격이 5만원 가량 내려갑니다. 좀 많이 싸죠? 현실주에는 1100F가 10, 가장 저렴한 i3 제품이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쿨러는 기본 쿨러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40만원 대 인텔 견적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쿨러는 빼고 이제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수스 프라임 H519 M-K가 이번 달에는 MSI H519 M-A보다 좀더 저렴하다고 그래서 요걸 우선은 사시고 이거가 이게 오른다면 MSI h 5 0 0 a 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을 조금이라도 하고 그리고 이제 좀더 폭넓은 사용 방식을 위해서 8기가 두 개를 넣었어요. 하지만 h 5 0에 IC를 넣었을 경우 여전히 2,666 메모리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3,200 메모리가 아니라 2,666 메모리에 8기가 두 개를 지원었고요 단일 놓고 쓰는 것보다 두 개를 놓고 쓰는 게 월등히 CPU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꼭 메모리는 짝수로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T1030 D5 버전 구할 수 있는 게서 가장 저렴한 걸 넣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D5가 아주 중요합니다. D4 버전이 있긴 한데 D4 버전은 D5 버전의 성능보다 40%나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D5가 100% 성능이면 적는 60에서 65% 성능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만원 이만 더 싸거나 혹은 구하기가더 쉽더라도 D4 버전은 사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g t 1 0 3 0 D5 버전을 사시고요. 지금 이 GT1030조차도 품절이라서 뜨은뜨은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타이밍에 잘 맞춰서 사시거나 미리 사서 가지고 있는 매장에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저번 달 대비 약 만원 정도가 오른 13만원에서 14만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GT1030이 그리고 SSD 같은 경우에는 음 50만원대부터는 4 0 0 0원 정도 추가하고 SK하이닉스 S31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재 나와있는 사타 방식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격도 높지 않은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뭐 요거 말고 마지노산으로 조금 더 싸고 쓸만한 제품은 마이크론 크루셜 MX500이나 아니면은 웬디 블루 3D 제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요거보다는 아무래도 몇, 몇 천원 정도 비싸긴 하지만 이걸 쓰는 게좀더 안정적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기 때문에 S31을 강추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선의 ACB 스탠다드 혹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스탠다드 500W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앞에 견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00W나 350W 파워는 멀쩡한 제품이 거의 없다시피 최악의 품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저 정도 스탠다드급을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DK200을 넣었는데요 이게 저번 달에 잠시 일시 품절이 됐었는데 다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만큼 3만원 이하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이고 제품이 깔끔하게 잘 뽑혔어요 여러분 쓰는데 전혀 불편함 없을 테니까 이 정도로 가시면 차후에 뭐 그래픽카드만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 음, DK200 아주 추천드리고 혹은 뭐요 전면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내 취향이 아니다 싶으면 은 벤티 C40이나 C60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대안케이스 미식스 요거는 이제 측면에 아크릴이라는 장점이 있겠죠. 깨지지가 않는 어 요걸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다시 한번 읊어드린다면 i3 1 0 0 f 그게 H510 M-K 삼선주자 메모리 8기가 2개 1030 D5 버전 그리고 S31 하이닉스 SSD 250GB에 2 5 0 500W 파워를 포함해서 대략적인 합계 금액은 51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게 다 나와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52만 원, 3만 원까지 살짝 올라갈 수 있고 조립 공임비를 포함하면 55만 원 정도 해서 50만 원대 인텔 견적이 완성이 됩니다. 어, 이 견적의 평가는 고사양 게임은 무리지만 롤, 피파, 오버워치 정도는 풀업 혹은 옵션 타입을 조금 해서 돌릴 수가 있어요. 배그부터는 사실상 안돌아간다고 보는게 나을정도로 사용하기에 불편하고요 하물며 그것보다 사양이 더 높은 뭐 디아블로라든지 디아블로 그 레저럭션 아니면 은 배틀필드 뭐2042 이런거 그런 거 하기는 에 무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고사양 게임 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진짜 간단한 게임만 즐길 수 있고 사무용도에 적합하거나 혹은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일단 1030으로 존버 타다가 그래픽카드 가격 싸지면은 그 칼로 바꿔서 좀더 고사인 게임을 할수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방금 문자, 제문자예요 여튼, 그래서, 음, 제가 생각에는 적당한 캐주얼 게임을 즐기시고, 인강도 하고, 간단한 사명들로 쓰고, 차후에 업그레이드도 가능한 그런 견적. 당장에는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견적 정도로 생각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조님 게임하려면 어느정도 견적부터 가야 되나요? 한 80만원대 70만원대 견적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왜 없어요? 어, 그카 가격이 사실 지금 16XX 시리즈 있죠? 저 밑에 있는거 1650뭐 1660, 1660 슈퍼, 1660Ti 요런것들이 가격이 개판이에요. 개판이고 심지어 생산조차도 잘안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재료를 이용해서 차라리 더 위에 등급의 그래픽카드 만드는 게 조금 더 남기 때문에 어, 원자재 공급이 좀 불안정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생산을 안 해요 한다더라도 여러분 손에 넘어오기 어려울 정도로 채굴에 끌려가는 애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80만원, 70만원 견적은 아예 짜드리기가 어렵고 여러분이 게임을 해야 된다면 11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110만원대 견적도 사실상 만족할만한 성능이 나오진 않을까요 어쨌든 110에서 140만원대 인텔 견적 저와 함께 보도록 하죠 FHD 게임을 좀 즐기려면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CPU는 어, 이번 달은 전부 터하고 다르죠 인텔 코어 i5 10세대 가 아닌 11세대 11409F를 사용했습니다 성전님 왜왜 왜 11400을 바꿨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10400F와 11400F 가격체가 만원도 차채 나지 않습니다. 근데이 11400F가 대략적으로 거의 모든 면에서 10% 정도 좋아요. 게이밍 성능, 싱글 성능, 멀티 성능 전부 다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저거 사는게 훨씬 가성비가 좋을 거고요. 가격조차도 저번달 대비 많이 내렸어요. 10400F가 22만원 하던 저번달과 비교해서는 1140F 좀더 좋은 CPU가 20만원에 살수 있다는 건꽤 괜찮은 메리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 쿨러로 사용하면 은 솔직히 재성능이 끝까지 잘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M120SE 요쿨러 쓰시거나 아니면 Ultimate Epic 120 정도 써주면 좋습니다 둘다 2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 쿨러고 요거 달면 튜닝적인 효과도 있고 CPU 성능도 훨씬 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잘 나오는 최대 성능을 뽑아낼 수 있고, 거기다 소음도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드 같은 경우도 저번 달하고 바뀌었는데, 저번 달은 b 6 5 0 n p r o 4를 추천했죠. 그 에즈락 보드가 가격을 안 내리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여전히 13만원에 팔고 있는데, 어, 그보다 더 고급 보드인, 전원부가 훨씬 고급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안정성도 더 뛰어나고요. 분량도 덜 나는, 그 아수스 터프 보드, 터프 플러스가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려서 한 2만원 내려갔어요. 12만원에 판매하기 때문에 이번 달은 이거를 강추드립니다. 에이, 더 이상 에즈라 거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아수스 터프 플러스로 사용하시고 예산이 진짜 빡빡한데요, 성주님.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그냥 MSI 560 N-A 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품질은 이게 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요. 가격이 4만원 정도 싸고 3200몇 모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는 B560인 만큼 일단 사용하는 데는 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어, 뭐레모브도좀 하고 나중에 위해서 좀 좋은 제품 쓰고 싶다. 나1070 이런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다 싶으면 은 1번 가는 게 맞아요. 어쨌든 4만 원도 차이면 저는 1번을 더 추천하지만 여러분은 예산에 맞춰서 1,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8기가 두개를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2626이 아니라 3200도 그냥 일반 적용이 되기 때문에 3200 메모리 사용해서 꽂으면 바로 3200을 쓸수 있고요. 혹시나 b 5 6 0 보드 썼으니까 레모버가 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3400 정도는 보통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한번 시도해봐도 좋습니다. 레모버하는 방법은 제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제일 골치 아픈데 1 6 6 0 슈퍼, 1660, 1650 슈퍼 1650, 6600 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게서 가장 저렴한 걸 사시거나 예산에 맞는 제품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능은 다들 꽤 차이가 있어요. 성능은 순서대로 보자면은 음, 6600이 제일 좋고 1650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1650, 1650 슈퍼, 1660, 1660 슈퍼, 6600 순으로 좋아지는데요. 또 가격은 그렇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밑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가격이에요. 요거 순서대로 가격 그래서 뭐 1660 슈퍼가 85, 1660이 80, 1650 슈퍼가 60, 1650이 50, 6670인데 0 0이 가능한 한 6600이 포함된 제품으로 구성하는 게 좋고 예산이 진짜 빡빡하다 그러면은 저는 1650 슈퍼 이거 10만원 정도 더 저렴하거든요 요거 정도로 선택하시는 게 가장 괜찮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품 다 포함된다고 살려고 보니까 이 모래는 이거밖에안 팔더라 라고 싶으면은 제가 적어놓은 가격보다 저렴하다면 그냥 사십시오. 그러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글카를 제가 뭐 어떻게 골라드리거나 뭐가 괜찮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 없을 정도로 하위 글카는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PC가 필요하다면요. SSD 같은 경우에는 어 똑같이 사타 방식 쓰시면 될것 같긴 해요 엠다트하고 사타하고 약간의 성능 차이는 있지만 이게 체감할 정도로 엄청 큰건 아니거든요 좀민감한만 체감이 된다 그 정도기 때문에 예산을 생각해서는 뭐 SK하이니스 S31 500 쓰시거나 아니면 웬디 블루 500 혹은 MX500 셋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뭘 제일 추천해요 하면 S31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혹시나 그래도 송조님 저는 엠다트를 한번 써보고 싶은데요 하신 분들은 음, 도시바에서 분사해서 나온 키오시아라, 키오시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만든 SSD가 나름 품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 대비. 그래서 키오시아 M.2 NVMe SSD를 500기가짜리 하나 사신다면 뭐 만원에서 한 5천원 정도 차이에 꽤나 괜찮은 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지금 가격 수정을 못한 것 같아요. 잘못 적어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p 3의 가격이고요. 이만큼 비싸지 않습니다. 대략 뭐 8만원 가량일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선택하시거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8만원 달고 7만원 정도겠네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릭스 클래스트 500W나 아니면 시선이 A12 500W 쓰셔도 지금 여기 있는 글카랑 저 i5 CPU는 다 커버 칠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둘 중에서 양자 태일 하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즈 벤티 C40을 먼저 추천드리고 DK200도 사용할 수 있는 견적이고요. 아주 고사양 글카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대한 케이스 미식스나 조금 더 괜찮은 케이스 보고 싶으면 S700, 사마시스템 케이스 뭐이 정도쯤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 회사가 다 다른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 회사에서 3만원, 4만원대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만 골라서 집어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에서 고르시면 여러분한테 베스트 선택이 될것 같고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만 1,400F 플러스 1660 견적은 약 140만원. 요거는 이제 음, 웬만한 게임 중업으로, 이제 아주 고사양 게임도 중업으로 즐길 수 있는 그 정도 사양이고요. 만 1,400F에 1650으로 짜시면요. 이 1650이 1060이랑 비슷한 성능이기 때문에, 어, 웬만한 고사양 게임 한 중하업으로. 정도로 돌릴 수 있는 사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둘다 FHD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쯤 되면 고사양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정도는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견적이 110에서 140만 대 사이인데 성주님 이1 1 0 0 f 에1 6 6 0 넣은 거 가지고 작업 같은 건 못해요? 당연히 가능하죠. 이 앞에 간단 사무용도 용도라고 적어놨던 저런 애들보다 훨씬 높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죠. 어떤 거? 포토샵도 가능하고 라이트룸도 쓸수 있고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하고 당연히 엑셀 파워포인트는 좀 라이트한 거니까 돌아가는데 문제가 없겠죠. 인강 보는데 당연히 문제없고 좀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PC로 적 쓰기에 적합한 PC라고 봅니다. 다만 가격대가 예전에 비해서 다소 크게 올랐다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 한 1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견적에서 가장 좋은 조합이라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뭐 구매하시려고 마음먹었다면 80만원대는 어차피 없어요. 70만원대도 없고. 가정용 PC 구매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이 정도에서 시작하시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성조님, 저는 게임을 좀 제대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견적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부터는 좀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일단 처음 보여드릴 거는 11400F에 6600XT를 넣은 견적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00KF가 나오는데 이 제품이 정말 가성비가 좋아요 CPU가격으로 보면 약 15만원 정도 더 높은데 문제는 150 견적에서는 이 CPU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씩 물어보신 분 있어요 성조님 150만원 혹은 160만원, 170만원 정도로 12600KF로 견적 짤수 있나요? 불가능은 아니에요. 짤 수는 있는데 음... CPU를 15만원 주고 올려야 되고 메인보드를 또한 15만원 정도 올려야 돼요. 여기서 30만원 가까이 차이나죠. 근데 이 30만원이면은 6600 혹은 6700XT가 1660, 1669 10% 낮춰지는 효과예요. 그렇게 성능이 엄청 많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에사용한다가면 CPU를 저 30만원 돈 주고 올리는 것보다 메인보드랑 같이 그냥 밑에 11400F를 쓰시는게 게이밍 프레임이 잘 나올거기 때문에 150만원대는 11400F를 쓰겠습니다 11400F 쓰시면은 기본 컬러로사용하기좀 불편하실테니까 음 아까전에 앞에 봤던 요 RSI M120 쓰거나 에픽 120 써도 괜찮고 혹은 팔라딘 400 쓰셔도 괜찮습니다 좀더 저섬을 원하신다면 서머네 트리니티 화이트 쓰시면 되고요 하여튼 쿨러는 예산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고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자 3번을 선택하셔야 돼요 11400F는 1,2번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1,2번은 12600KF를 위한 픽이고요 제가 옆에 표기 다 해놨어요 음? CPU 2번 11400F의 픽은 TUF B560 N' 플러스입니다 요거 선택하시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아 그냥 고민하지 말고 삼천자 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쓰시면 됩니다 지금 나오는 메모리 중에서 가장 분량률 낮고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가 문제인데 사실 11400에 3060Ti급 쓰시면 성능이 좀 하락이 있습니다 저거 쓰지 마시고 11400F는 6600XT를 쓰십시오 그래야 150 견적도 나오고 뭐 3060Ti급은 아니지만 꽤 괜찮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3060보다 조금 더 좋은 성능형요 혹은 요거 쓰시면 돼요 3060. 네, 두개 가격을 비교해보면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6600XT가 조금 더 성능이 좋단 말이죠. 그래서 6600XT를 먼저 선, 그,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6600XT 구하기 힘들거나, 내가 혹시 좀 옛날, 에, 다이렉트, 뭐, 90 기반 게임 위주로 하고 있다 보면, 그러면 RTX 3060 쪽을 선택하는게 약간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둘 중에서 피 가시면 됩니다. 11400F는요? 그러면 150만 견적이 나와요. 그리고 SSD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P31을 넣어놨어요. S31이 아니고.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제품입니다. 요게 진짜 베스트 픽이에요. 지금 밑에 거 쳐다볼 필요 굳이 없습니다. 하지만 뭐 사용은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 PM9A1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1, 2번 중에 선택하시고 성능은 2번이 조금 더 좋습니다. 하지만 1번이 a s 기간도 정상적이고 정품이기 때문에 전혀 메리트가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1, 2번의 체감 차이가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3번은 1번이 품절 났을 때나 선택하는 P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1테라짜리 가려고 예산은 부족한데 그럴 때 넘어가거나 혹은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500짜리 쓰는데 좀더 P3위보다는 저렴한 제품 쓸 때나 4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격은 제가 이렇게 표기를 다 해뒀습니다. 많이 싸네? 6만원 얼마라고? 제가 7만원 때 쳤는데 약 6만원? 아, 7만원 해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3060ti나, 6600xt나, 뭐, 3060이나, 대부분 다 600W 파워에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i5급을 쓴다면, i5의 전력 소비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크로닉스 클래스2 600W 쓰시거나, 이건 가성비 픽, FSP 하이퍼K 600W, 혹은, 아까 봤던 시소닉 a c b 스탠다드 600W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될 거고요. 여러분 혹시, 전기, 전기료를 조금 신경 쓴다든지, 파워의 품질을 약간 더 신경을 쓴다면, 좀더 고품질 제품 쓰고 싶어요. 파워는 인간으로 따지면 심장이잖아요.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시 2 650W 골드 정도 쓰시면 됩니다. 650W 골드에서 중 지금 거의 제일 저렴한 가격에 속하고 만약에 AS는 잘주고 그래도 골드니까 기본 품질은 괜찮기 때문에 저 정도 선택하시면 여러분이 전기료를 8% 정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LED 형광등 하나 정도를 꾸준히 아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이면 뭐 굳이 좋은 건 필요 없어요 아까 DK200 그대로 써도 되고 어, 미6 쓰시든지 S700 쓰시든지 해치8 쓰시든지 혹은 요 앞에 벤티 C40, C60 이런 한 다섯 종류의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디럼이 꼭 필요하다면 L530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가격이 조금 더 비싸져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이렇게 돼요 1,400F에 공랭을 넣고 6,600XT 견적이 됩니다. 총 금액은 약1 5 0만 정도 하고 인터넷 최저가 기준으로 짰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153만원에서 154만원 정도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조립비 포함하면 160만원까지도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견적 정도 되면 배틀그라운드 상업 빵빵합니다. 잘 돌아가요. 오버워치 프로 잘들어갑니다 매우 높은 옵션도 문제가 없어요. 로스트아크 당연히 할만해요. 음, 뭐, PVP 서민이나 아니면은 사람 많이 모이는, 뭐, 20명씩 모이는 그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나 조금 장 끊김을 느끼지 평소에는 4인 던전드 갔을 때 아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이 될수 있고요. 그 외에 뭐, POE라든지 아니면 요번에 나오는 배틀건, 배틀, 배틀필드, 배틀건데가 아니라 배틀필드 2042도 한 중상업 정도 옵션으로는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총평가는 자 간단한 영상편집 포토샵도 오케이 그리고 웬만한 게임 상업으로 오케이 FHD 기준에서는 게이밍 용도로 쓰기에 전혀 부적합하지 않은 적합한 그런 게이밍 PC 단돈이 아니고 조금 비싸긴 하지만 60만원 정도에 구상 할 수가 있다 정도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그 위는 이제 좀 폭이 확 올라가는데요 거의 200만원대에 가까운 견적이 돼요 어떤 견적이냐면 12600KF 플러스 3060이나 6600XT 견적입니다. 글칸은 거의 앞에 견적이랑 동일한데요. CPU를 성능을 올린 거예요. 그럼 성질이 뭐가 달라지는데요. CPU에 조금 더 힘을 주면요. 포토샵, 영상 편집 이런 게 나아져요. 그리고 분명히 인터넷이나 뭐 간단한 작업을 할 때도 좀더 빠릿함이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차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가능해지겠죠. 마이츠6 0 KF는 지금 나와있는 모든 게임의 CPU 중에서 등수가 4등 정도는 되거든요. 4등, 5등? 뭐이 정도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괜찮은 세팅이라고 볼수 있어요. 미래를 보는 세팅. 뭐 당장을 보더라도 자극과 게임을 같이 한다면 좋은 세팅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참고로 주식하시는 분도 이걸로 짜시면 은 주식 빠릿빠릿하게 스칼핑 칠수 있어요. 자, 견적을 어떻게 짜냐면 마이체 600KF 정품을 넣습니다 이거 일단 정품밖에 안 나왔어요 벌크도 없고 그리고 KF 말고 K버전이 있긴 한데 우린 내장 그래픽을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KF가 는게 그나마 3만원 정도 더 쌉니다 자, 그러면 CPU가 약 35만원 정도 하죠 그 마이체 600KF가 정말 좋은 CPU인 게 팔라딘 400 정도의 3만원짜리 쿨러로도 커버가 됩니다 그 외에 뭐 RC410이라든지 서머네 트리니티도 다 사용이 가능해요. 다만 이거 보시면은 마이천 600KF는 1700 소켓을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RC40은 1700 소켓 이거 붙어 나와요. 같이 포함돼서 나와요. 키시. 근데 서머네 트리니티는 트리티 화이트 7.0 버전에만 섞여 나오고 아직까지 9버전 그냥 트리티 화이트가 있을 텐데 그거에는 1700 소켓이 없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사셔야 됩니다. 뭐 저는 1 2 6 0 0 k f 오버도 좀 하고 싶은데요 싶으신 분들은 X63 쿨러 사용하시면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1 7 0 0 c 따로 나와있지 않고 이게 다음주나 다다음주부터 어, 포함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음, 만약에 레모브 하고 싶고 쿨러 호환성 업, 그 문제없이 쓰고 싶으면 아수스 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수스 보드는 1200, 1700두 가지 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하고 달라요. 화환성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X63 플러스 아수스 보드로 짜시면 당장에도 오버클럭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 감조해 드리고요. 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수스 프라임 Z690P D4 보드를 우선 추천드립니다. 레모보드도 그럭저럭 잘 되고 전후부는14 플러스 1 플러스 2페이지 꽤나 괜찮은 품질을 가지고 있고요. 코어에만 14페이지가 할당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1200이랑 1700 호를 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쿨러 호환성도 이 MSI 보드보다 훨씬 좋아요. 거기다 바이오스도 충분히 안전적이고요 제가 이거 일주일 가까이 사용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어요. 이걸 더 추천드리고 뭐 그래도 나는 한 2만 원, 3만 원에서 싸게 사고 싶어요 하면은 MSI 뭐 프로 o Z690A DDR4라는 보드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원 부품질이 아무리 Z690P랑 비슷하다 하더라도 1200 호를 지원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아수스 쪽이 전체적인 그 안정성이 약간 더 좋기 때문에 저는 1번을 강추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마이처 600K는 Z590, Z490, B560 보드 같은 건 사용이 불가능하니 3번을 피하시면 절대 아니 되옵니다 메모리는 삼성자 메모리 3200 메모리 두 개를 집어넣었는데요. 사실 마이처 600KF를 요 그냥 일반 메모리 쓰기는 아쉽다고 하신 분도 종종 있을거예요 그래서 어, 팅글은 뭐 티퍼스 3600에 CL18짜리 요런거 넣을때도 있을까요 근데 요거 적용될때도 있고 안될때도 있으니까 제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제 플레어 뭐왜플레어 X 듀올 이거 왜 G스킬로 적겠지아 G스킬 맞구나 G스킬 플레어 메모리 사용해서 요게 지금 16만원도 안하거든요 요거 사용해서 여러분 수동오버로 한 3800정도 잘들가면 4000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램업에서 잡아주시면은 DDR5 메모리 썼는 만큼 성능이 나옵니다. 오히려 조금 더 좋게요. 그렇기 때문에 DDR5 메모리에 대한 그 강박관념 버리시고 DDR4 메모리에 4000이나 3900클럭으로 오버에 쓰시는 것도 괜찮은 세팅인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Ti 이거 만추백0와 정말 좋은 짝이거든요. 종류무관하게 저렴한 제품 질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은 예산이 이걸로 넘어가요. 210만원짜리 210만원짜리 견적이 되고, 그리고 3060이나 6600XT로 선택하시면은 190만원 견적이 됩니다. 사실 공비 포함하면 200에서 220 견적이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 사실 마이 600KF는 대부분 그래픽카드도 사용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현전하는 가장 좋은 게이밍 CPU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3080이나 3070급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일단 주제가 요 항목에서는 150에서 210만원대 게임의 PC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SSD는 아까도 설명했듯이 P31 그냥 제거 단일 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시면 PN9A1 쓰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빡빡하면 S31 요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SN750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번이 품절일 때나 사용하는 픽입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에 음... 여기서부터는 650 골드급 쓰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하 12600K가 아무래도 전력 소비량이 약간 더 높아요. 11400보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래픽 카드도 약간 더 높은 걸 넣으니까 웬만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이제 650 골드 정도급 써 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600 오버클럭을 하지 않다면이600 스탠다드도 가성비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산을 생각해 보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골드 등급 선택하시고 그 조금의 여유도 없다면 단돈 2만원 정도의 여유도 없다면 1번, 2번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짜면 은 저는 이제 3만원대 케이스보다는 여러분 4만원대 정도 케이스 쓰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700 원픽으로 추천드리고 싶고요 아니면 은뭐 음... 해치팔 쓰는 거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두개그 CD론 꼭 필요하다면 L530 이렇게 해서 요세개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준님, 예산이 이상하게 한 2, 3만원 만남아서더 좋은 거 쓰고 싶은데요. 그럼 DLX1 쓰세요. 그렇게 요넷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양쪽 다 설명드릴게요. 12600KF의 3060 조합은 아까 11400F의 6600XT랑 사실 게임의 성능은 비슷합니다. 디아2, 배그, 로아 등등 인기게임 즐기기에 충분히 무리가 없으며 프레임도 매우 잘 뽑힙니다. 특히 11400보다 12600KF는 CPU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최소 프레임 있죠. 그거 방어를 잘해줘요. 11400F보다. 당연히 평균 프레임도 좀더잘 나옵니다. 똑같은 그래픽카드를 쓰더라도요. 같은 6600XT를 쓰더라도요. 그래서 어,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있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약간 더 게임 성능이 잘 나오긴 하지만 거의 30만원 이상 뻥튀기 때문에 돈 투자할 만한 값어치는 사실상 없어요. 하지만 이쪽으로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중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가 차후 가능하고 자, 업그레이드 할 때는 어, 혹시 파워를 650으로 짰다면 좀 빡빡하니까 750이나 850 올려놓고 짜시면 됩니다 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있죠 포토샵, 영상편집, 음악편집 이런 데서는 좀더 좋은 성능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CPU 단위성능이 꽤나 중요한 용도의 작업을 겸하고 게임도 하신다고 했을 때 올리면 좋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될거예요 자, 여기에서 3 0 6 0테 i 로 바뀌면은 일단 게이밍 프레임이 3060이나 6200 x 썼는 것보다 20에서 25%가 증가합니다. 확실하게 한 단계 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FHD에서 뭐 중업, 중상업이 아니라 상업, 풀업으로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변경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거의 동일하니까 20만원 정도 더 투자해서 상공 60Ti 가는 것도 정말 괜찮은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FHD에서 나는 진짜 원활하게 게임을 즐기고 싶다. 최소 프레임 방어도 잘하고 어, 웬만한 고상의 게임 그냥 다 상업으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걸로 일을 하게 됐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조합을 원하신다면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투자해서 12600KF 3060 Ti로 가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인텔 150에서 약 220만원대 게이밍 견적을 보여드렸어요. 이관론는 이제 치워도 될것 같아요. 완전 여기 항목이 저번 달하고 다르게 확 바뀌었죠? 인텔이 지금 가성비가 따지면 은 5600만큼 좋진 않지만 수수 성능으로는 CPU가 올라섰거든요. 제 앞에 했던 리뷰도 쭉 보시면 알 겁니다. 물론, 당장의 12세대는 윈도우 11이 강제되기 때문에, 어, 시스템적으로 약간 불안정한 면이 있지 않느냐 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 이 코어를 끄고 윈도우 10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윈도우 11로 바꿔도 되는 거거든요. 당장에 사실 윈도우 10으로 쓴다 하더라도 게이밍 프레임이 생각보다 크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한 5% 떨어질 거예요. 윈도우 10으로 12세대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윈도우 11이 충분히 안정화됐다고 했을 때 그때 업데이트로 넘어가셔도 되니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말고 인텔 1 2세도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은 인텔 150에서 2 2 0만대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여전히 가성비 좋은 AMD 견적 게이밍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AMD 190만원 부터 3 2 0만 만원대 견적입니다. 여전히 5600X와 5800X는 충분히 가성비가 좋은 CPU고요. 경쟁사의 12600KF에 비교하면 살짝 성능이 떨어지긴 하나, 게이의 성능 조금 떨어지고, 뭐, 멀티 성능도 약간씩 차이나고 그런데요. 가격과, 그러니까 CPU 가격과 보드 가격을 둘다 합쳐서 생각하면 여전히 살 만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이 체감할 정도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취향에 맞춰서 이제는 인텔 12세대도 선택할 수 있고 AMD 5 0 0 0시리즈도 선택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최고의 게이밍 성능이라는 타이틀은 인텔한테 사실상 넘어졌기 때문에 지우고 가성비 게이밍 머신이라고 이름을 바꿔드릴게요.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190만원 견적은 5600X에 3 0 6 0 t i 넣으면 대충 그 견적이 나옵니다. 어? 손전님좀싼것 같은데요? 맞아요. 12600KF에 3060Ti 넣는 그거보다 약 15만원 정도 싸게 조합을 할수 있어요. 5600에 B450 넣고 3060Ti 조합을 하면요. 좀 싸죠? 물론 CPU 성능은 순수 음, 성능은 12600K와 5600X가 비할 바는 못됩니다 5600X가 멀티성능도 좀 많이 쳐지고 싱글성능도 좀 많이 쳐져요 한 20%씩 막 쳐지니까 그건 차이가 크고 그래도 게이밍 성능만큼은 레모을 한다면 12600K와 5600X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 게이밍 PC 생각하신 분은 딱요 조합 보시,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드리자면 5600X 일단 가시고요 거기에다가 쿨러는 RC410이나 팔라딘 400 쓰시면 딱이에요. 뭐 굳이 위에 수냉까지 갈 필요 없어요. PBO 키더라도 요거 두개 정도면 커버가 됩니다. 그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ASUS B40M Pro나 ASUS B40M Pro S 쓰시면 됩니다. Pro S가 좀더 좋은 제품이긴 한데 그만큼 가격도 약간 더 비싸고요. 550 굳이 갈 필요 없어요. 5600에서. 550 그러면 왜 가는데요? 5공 차후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5공 갔을 경우 좀더 많은 저영장치를 달수 있기 때문에 수수 게이밍이 아닐 때난 작업도 겸한다 저영장치 많이 단다 할때 5공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요새 게이밍 용도 쓸때 10기가 이상 쓰는 게임이 워낙 많기 때문에 8기가나 웬만해산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여러분이 이 지금 3600 메모리 XMP 적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4 5금 갔을 때는 적용이 안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격포가 이제 이게 q v l 이 있어요. QVL은 퀄리파이드 밴드 리스트라고, 메인보드의 메모리 호환성 리스트라는 건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거 2번 쓰겠다면, 어쩔 수 없이 보드를 좀 비싼 거 써야 됩니다. 그럼 성준님 저는 레모보 하고 싶은데, 이거 2번 안 쓰고 어떻게 방법 없어요? 어,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3번, G 스킬 메모리 중에서 그나마 저렴한 삼성 비다이 메모리인데요. CL14에 3200짜리 플레어 쓰시면 한 15만원, 16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짜서 3733 정도 혹은 3600 정도 아주 쉽게 레모버에서쓸수 있습니다. 이 B40 보드 쓰더라도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3060 TIA 중에서 아무거나 싼거 박으세요. 뭐이 종류 고를 수가 없어요. 전제품 물량도 없고. 구매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격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고 3060ti를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SD는 P31 원픽입니다 나는 이거 쓰시면 제일 베스트라 생각해요 왜? p n 9 1 1이좀더 성능이 좋긴 하지만 실제로 크게 체감은 나지 않으며 어, 웬디 뭐 SN750처럼 비슷한 제품이 있지만 비슷한 가격에 가장 불량률이 낮고 AS도 빵빵하고 가성비도 좋은 제품이 P31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번이 품절 나면은 3번을 산다거나 이런식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4번은 좋은 제품이 하지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역시나 1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번 선택하시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GM750 혹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시트750 골드급을 우선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예산이 부족하다면 스탠다드 700급 마이크로닉스 클래시트 700이나 하이퍼케이 700 정도 쓰셔도 괜찮긴 해요 뭐. 형광등 하나만큼 전력 소비량이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1, 2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 4년 정도 길게 사용하면 은 분명히 이 3, 4번 고른 그 차익만큼 커버칠수 있기 때문에 1, 2번을 먼저 추천드리지만 여러분 예산이 당장 부족하다면 은 3, 4번 선택해도 된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공랭으로 짜는 거잖아요. 공랭으로 짜는 거기 때문에 3000M은 약간 팬의 풍량이 낮기 때문에 L530이나 DLX-21, 좀 가성비 생각한다면 S700, 요셋 중에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요셋 중에 선택하면 공랭을 짰을 때 CPU랑 3060Ti 그래픽카드둘다잘 시킬 수 있는 케이스라고 봅니다. 해치팔이나 3000M은 순행을 사용할 때 픽하면 좋은 케이스고요. 자, 그렇게 짜면은 대충 5600X 공냉에 B450 보드에 3060Ti 해서 200만원 정도에 부품가가 나와요. 다 나와 기준으로 뭐 사다보면 최저가가 아닌 것도 있으니까 사실 202만원 0한 정도 혹은 2 0 3만 정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 조립금비 생각하면은 높게는 210만원 낮게는 한 205만원 정도가 총 비용으로 소비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요 PC같은 경우 경쟁사의 마인6 0 0 K 아까 한 220만원 견적 그거랑 비슷한 게임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고요. 램업을 하신다면 거기에다가 3공6공 t i 와 조합했기 때문에, FHD 144, 어, 배그, 롤, 오버워치, 이런 거 재밌게 즐길 수 있고, 고사양 게임을 하더라, 하더라도 FHD 75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상업으로 아주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가장 여러분한테 추천드릴 만한, 현 시점에서 그나마 너무 비싸지 않은 게이밍 PC가 될것 같습니다. 물론, <웃음> 여러분 입장에서는, 성조저 아, 예전에 140, 130에 살수 있던 거 지금 200에 팔면서 그 소리 하네. 근데 가격 올린게 내가 아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저게 최선이에요 제가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그나마 프레시드 게임을 제대로 즐길 수 있을 때이 정도 견적이 가장 가성비 좋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5100X도 충분히 성능이 괜찮은 CPU이기 때문에 포토샵, 라이트룸, 영상편집,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거 당연히 사무용도 혹은 작업용도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크게 없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은 이제 3070이에요. 근데 3070에 수냉을 넣은 조합이죠. 그러다 b 5 0 보드.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CPU 성능은 그대로인데 좀더 쿨링에 신경을 쓰고 그리고 좀더 좋은 보드를 달아서 작업에서 여러가지 장치를 달때 USB 장치 많이 달고 뭐 엔더2나 사타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할 때 적합한 견적 정도로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게이밍 성능도 이제 QHD 모니터도 옵션 타 하면 좀 쓸만한 쪽도로 올라간다 정도로 생각하고 230만원 견적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30만원 견적은 일단 5600X 쓰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쿨러는 팔라딘이나 RC410 여전히 써도 되고 어, 온도를 좀더잘 잡기 위해 그래픽카드 좀더 상급을 쓰니까 케이스 내부 온도가 올라가겠죠. 어, 순행을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레드빗240 써도 괜찮고 뭐, NMX 240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더 이쁜 여행을 위해서 360 가는 것도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생각하면 BE550M 박격포고요. 그리고 품질을 생각하면 BE550 터프 플러스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송전님? 박격포가 전원보다 좀더 좋은 것 같은데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전원부가 모든 걸다 보여주는 건 아니죠. 이 박격포는 3 2 0 0 메모리 꽂았을 때 2933으로 내려가는 버그가 아직도 종종 터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드는 확실히 터프 플러스인 것 같아요. 포트 가스도 적고, 이슈도 없고요. 뭐, 전원부 품질도 크게 차이낫안 나요. 그래서 1번을 더 우선 추천드리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뭐, 3200 메모리 그냥 꽂아 써도 되고요. 사수전자 8기가 두 개. 요건 뭐, 3400까지 레모버해서 써도 괜찮고요. 혹시나 나는 좀더 고클럭으로 오버하고 싶다 그러면은, G스킬 3200CL14 플레어 메모리 넣어서 수동오버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재님, 저는 화이트 세상 하고 싶은데요 싶으시면, 바퀴포보드에다가 바뀌어 보 와이파이 보드가 이제 방열판이 흰색이거든요. 거기에 올로와이 메모리 이렇게 넣어서 짜도 괜찮을 것 같고요. AL 패키지 사야 돼요? 그럼 화이트 느낌이 돼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3070을 픽하시면 됩니다. 사실 5600이나 5800 정도 되면 3080급도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가지고 있는 예산은 2 2 0만원대 견적이니까 3070을 보도록 할게요. 3070놓고 SSD는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P31 원픽 하시고요. 그리고 파워는 여전히 GM750 혹은 마이크로닉스 750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그 3070Ti까지는 이 파워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행을 쓰기 때문에 제약이 좀 줄어요. 여러분 뭐 DLX1 써도 되고 3000M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1140M 쓰거나 해치 8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L530이나 뭐 지금 S700 같은 경우에는 순행 쓰기는 약간 조립하기에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 두개는 순행 쓸 때는 넘어가시고요 해치 8, 3000m, dlx1 정도 선택하신게 가장 베스트합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 5600X에 순행 2열에 3070에 B50, 750W, 골드까지 집어넣어서 총 금액은 228만원 나오겠죠 근데 이게 다나와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할 때는 230만원 가까이 나올거고요 조립비 포함하면 230만원 중반, 235만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견적으로 가면 은상9 7고의 성능이 이 전세대 2080Ti와 맞먹는 성능이 나옵니다 게이밍 성능이 3960Ti보다는 한 12에서 15% 더 높게 나와요 그만큼 프레임도 더잘 나온다는 얘기고요 그 정도쯤 나 이제 QHD에서도 게임을 즐길 수가 있어요 옵션타입이 약간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현존하는 대부분 게임의 완전 풀옵은 FHD에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고요 5 2 0 0 x 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정도 작업 용도로 쓰기에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약간 더 좋은 게이밍 성능을 보여주는 온도를 잘 잡는 좀 고급진 게이밍 PC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성능이 크게 뛴건 아니고 성능은 이제 그래픽 성능만한 15% 정도 이 200만원 견적보다 오른 거고요. 대신 메인보드라든지 쿨러라든지 케이스라든지 좀더 고품질로 들어간 견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럼 돈투어야만 값어치가 있나요? 하실 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5800과 3080을 조합한 작업에서도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게이밍에서도 뭐 많이 차이는 안되지만 그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픽카드가 변경돼가지고 좀더 고화질의 모니터를 쓸수 있는 뭐 그런 게이밍 PC라고 생각하는 약 300만원 견적을 보도록 하죠. 성조님, 갑자기 70만원 가까이 뛰었는데, 게이밍에서 많이 차이가 안 난다고요? 따지고 보면 많이 나긴 해요. 한 20% 차이 나요. 근데, 게이밍만 20% 올라간 게 아니라, 작업 성능도 한 20% 올라가요. 전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20% 올라가고, 부품이 좀더 고급직으로, 고급직에 변경된 70만원, 80만원 더 투자된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짜나요? 하면은, CPU는 5800X를 갑시다. 이 5800X에 고급보드 넣으면 사실 1치6 0 0 k 에 그냥 Z690 밑에 하급보드 넣는 거랑 비슷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꺼려지긴 하실 수도 있는데 당장에 윈도우 10 썼을 때 가장 최적의 성능이 나오는 건 5800X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신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5800X 선택했을 때는 꼭 순행을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NMX 240부터 사용 가능하고 360 써도 괜찮고요. 어돈좀 여유가 있다면 리안니 AIO 240이나 360 쓰시면 좀더 저소음에 좀더 높은 성능을 약속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져요. 그래서 이 양자택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송전님5 8 0 0 s 공랭 쓰면 안 되나요? 안돼 솔직히. 공랭 대장 쓰면 온도를 잡긴 하는데 그렇게 쓰자니 차라리 수냉이 더 나을 거고 수냉 이런 거 쓰시면 AS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터지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공랭 대장을 넣는다 해도 요순냉2열 넣는 것보다 온도가 높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5800X에는 순냉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 보드 같은 경우에는 박격포나 아니면 터프 플러스 M 안 붙은 보드 둘 중에 선택하시고요. 제가 아까 터프 플러스가 약간 더 안정적이라는 거설명 드렸죠. 1번 더 추천드립니다. 메모리는 8기가 두개 써도 괜찮겠지만 삼성 메모리 16기가 두개 써도 괜찮아요. 작업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시면 특히 포토샵 레이어 많이 겹쳐 쓰거나 영상 편집이 10분 이상 넘어가는 컷 편집이 많은 경우라면 랩 능력을 늘리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오버클럭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메모리 써도 괜찮겠죠? 3200에 714 플레어 메모리. 이거 8개 짜리 두 개도 있지만 16개 짜리 두 개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이번엔 3080을 넣겠습니다. 3080ti라는 선택지도 있고, 3070ti라는 선택지도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3070 쓰다가 3080 넘어가는 게좀더 나을 것 같아요. 3070Ti가 가격 포지셔닝이 좀 애매해요. 이게 지금 140에서 150 정도 하는데요. 요거살 돈에 진짜 한 20만원 정도만 더 못하면 은 3080을 쓸수 있거든요. 혹시나 뭐 3070Ti를 130, 140에 파는데 있다면 그거 선택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만 대부분경우뭐이 정도 가격에 파니까 여러분이 3080 가는 게 약간 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SSD는 P31 o n p 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했으니까 보시고요. 파워는 3080 쓰신다면 혹은 3080Ti 쓰신다면 시소닉 GM850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마이코닉스 클래시2 850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화이트 파워도 존재하기 때문에 화이트 세팅하기에 괜찮은 파워입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DLX2를 추천드릴게요. 3080은 분명히 발열이 좀 심한 그래픽 카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본 펜 성능이 좋고 에홀이 많이 뚫린 거기다 강판까지 두꺼운 저런 케이스 쓰시면 좋습니다. 아니면은 1200m 쓰는 것도 괜찮고요. 약간 소음을 잡고 싶으면 3000m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셋 중에서만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진짜 예산 빡빡하면 해치팔 자, 거기까지만이에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현존하는 가장 고사양 PC에 들어가는 3090그 거의 400만원, 300만원 초 정도 하는 그 그래픽카드 넣은 것과 게임의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3080 넣더라도 게이밍 프레임 겨우 뭐 10% 차이 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다 5800X를 썼기 때문에 영상 편집을 하든지 렌더링 인코딩 했을 때, 음악 편집 같은 거 했을 때, 그럴 때좀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요. 진짜, 그, 순수 게임을 즐긴다면 최고의 선택이며 돈을, 돈이 아깝지 않은, 아깝지 않은 뭐야, 이거. 아깝지 않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4K도 사실 중업이나 중하업으로 쓰신다면 여러분이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게임의 핏입니다 다만 가격적으로는 300만원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쉽게 사기에 좀 애매한 가격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진짜 순수 게임을 즐긴다면 5800X보다는 12600K나 12700K 12 정도가 조금 더 게임의 성능이 잘 나온다 특히 최소 프레임이 좀더잘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AMD 190만원, 320만원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달하고 저저번달은 아예 사지 말라고 했을 정도 최악이었던 280만원에서 460만원대 인텔 최상급 pc 견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최고의 게이밍이란 타이틀을 붙이면 될까요 원컴 방송에도 괜찮을 것 같고 렌더링 인코딩 하는데도 이제는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작업과 게임 양쪽 다 가성비가 좋지는 않지만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는 인텔 12세대 견적입니다. 일단 제 원픽은 12700KF가 될까요? 12600KF도 아니고 12900KF도 아닙니다. 왜 12600KF인가요? P코어 숫자가 일단 I9하고 동일합니다. 똑같은 코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8코를 어 가지고 있고 이 코어 숫자만 좀 떨어져서 사실상 그 보통의 작업들이 한... 6스레드에서 12스레드 정도만 많이 쓰거든요 많이 써봤자 16스레드 써요 근데 그그 정도의 사용 용도에서는 12900KF랑 비교했을 때도 작업 성능이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콜다 사용했을 때나 12900KF가 작업 성능이 확실히 좀 앞선다는 느낌이고 그 경우 아니면은 12700KF도 정말 좋은 5900X와 맞먹는 멀티 성능 그리고 작업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 게임 성능은 또 5,900이나 12,600KF나 뭐 5,800 이런 애들보다 좀더잘 나와요. 게임 성능. 물론 12,900KF랑 비교하면 조금 처지긴 하지만 그 폭이 또 크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은 얘네 캐시 용량이 25, 그러니까 i7 은25 그리고 i9은 30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진짜 모든 면에서 아쉽지 않은 제품이에요. 12,900KF랑 비교했을 때만 조금 처지는 느낌. 그 빼고는 어딜 봐도 팔방미인입니다. 가격도 그리 부담 스럽지 않은 50만 정도고요. 솔직히 인텔 cpu 그것도 i7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데 50만 원이면 저는 납득할 만한 가격이라 생각해요. 근데다가 지금 인텔 제품들 그 보드가 평균적으로 다 올랐는데 웃기게도 품질도 같이 다 올라가지고 그 아까 보여줬던던아수스 z690p나 아니면은 msi a 프로랑 조합해서도 최대 성능이 다 나옵니다 심지어 조금 오버클럭도 가능하더라고요 모든걸 감안해봤을때 1 2 7 0 0 k f 가 가장 좋은 픽입니다 요거를 우선 추천드리고 어, 쿨러는 놀랍게도 인텔 CPU가 웬일로 공랭으로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녹투와 D15 쓰시거나 게이밍스톰 어세신 3 쓰시면 됩니다 게이밍스톰 어세신 3 쓰려면 당장에는 1 7 0 0 k c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수스 보드를 꼭 쓰셔야 되고요 녹트화는 녹트화 D15가 1700KC 나왔기 때문에 뭐 아수스 보드가 아닌 거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단장에는 안정적이고 쓸만한 보드가 아수스 보드라 생각이기 때문에 1, 2, 3번 다 아수스 보드로 채워놨어요. 여튼 11700KF는 국내로 가시겠다면 이둘 중에 선택하시고 순행을 가시겠다면 크라켄 X63이나 7 3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드는 꼭 아수스 보드 쓰시고요. 가성비 생각하면은 Z690P D4 보드가 가장 좋은 픽이 되겠고요. D4 보드를 쓰더라도 약간의 램오버 하면 D5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뭐 미래를 본다면 DDR5가 좀더 좋긴 한데, 지금 당장 미래를 보기에는 D5 램 가격도 문제고, D5 보드 가격도 문제예요. 어, 성준이 저는 좀 오버클럭하고, 약간 더 고급보드 쓰고 싶은데요. 이쁘고. 그러면은, 로고스틱스 Z690A 쓰시면 됩니다. A 와이 요거 쓰시면은 디포용 중에서는 고급 보드예요. 전원부가 시, 그 코에만 16페이지가 할당이 되고요. 그뭐 랜이나 사운드 장치도 괜찮은 거 쓰고 보드도 이쁘고 오버클럭도 어느 정도 되고 레버보도좀 돼요. CPU 보도 좀 되지만 와이파이도 지원해주고 대신 좀 비쌉니다. 40만 원대예요. 요거 선택하시고 청년님 저는 막 기왕 사는 거뭐 1900K 가고 어? 어그 DDR5 가고. 좋은 보드 쓰고 싶다 그러신 분은 막시무스 히어로 가시면 됩니다. 저 위에 더뭐 익스트림도 있고 아펙스도 있는데 그렇게 갈 필요도 없어요. 히어로만으로도 레오버시피버 충분히 가능하고 온도상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확장성도 좋고 D5용 고급 보드 사용한다면 뭐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저는 1번을 가장 추천드려요. 1번 사고난데 메모리는 음자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습니다. 3200 메모리 쓰십시오. 3200 메모리 8기가 두개 넣거나, 아니면은 16기가 두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보드와 이 정도 CPU 넣는데 요거 넣고 쓰시면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내가 지금 1픽을 이걸로 적어놓긴 했는데,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1픽은 2번입니다. 리조스 메모리 가든, 플레 메모리 가든 상관없습니다. 리조스 메모리 뭐 방열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플레어 쓸래요? 그것도 괜찮고, 사실 리조스로도 방열판이 어쩌고저쩌고가 돼도, 뭐, 램오버 하는데 그걸 별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사0까지는 요거 그냥 쓰셔도 됩니다. 둘다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 이 메모리 사서, 뭐, 16개가 두개 사든, 8개 두개 사든, 램오버, 3800만 하고 쓰십시오. 그러면은, 당장에, 5600짜리 DDR5 메모리랑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픽카드는 예산 따라 가는 겁니다. 3070 예산으로 가면은, 저 밑에 보시면은, 280만원 견적 정도 되고요. 30, 80 예, 예산으로 가자면 은 그러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360만 원.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내가 300만 원 중반까지 쓸 것이냐, 아니면 은 200만 원 후반까지 쓸 것이냐. 그에 맞춰서 70, 80을 선택하시고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P31이 가장 베스트 픽인데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PN9A1 쓰시면 됩니다. 어, 용량은 굳이 512, 500기가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1테라까지 올라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취향껏 선택하시면 되고, 성능적으로는 PN9A1이 좋다고 하나, 뭐, 안정적이고, 아무래도 a s 이 길고 한 거는 P31이에요. 제가 아직까지 P31은 분량이 본적 없고, PN9A1은 한 개의 제품 분량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1번을 좀더 선언한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p c i 3.0, 4.0, n v 그 m e 그, M.2SS 비교했을 때, 체감이 안 되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니 1번 우선 픽, 그리고 성능 생각하면 2번 픽 가성비 생각없이 가장 좋은 제품 쓰고 싶은 3번 픽 정도로 좁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예산이 200만원 후반대에서 3070 선택하셨다면 파워는 750 쓰시면 될것 같고요 여러분의 예산이 300만원 초월해서 뭐 초어라서 330, 이렇게 350 이렇게 쓸수 있어서 3080 픽했다면 여러분이 델타 플래티넘 850이나 아니면 은 시소닉 GM850 정도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견적을 짜면은 여러분이 공랭으로 갔다면 비콰이어 패스 500dx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순뇌가 선택했다면 1200m이나 d x 2 1 혹은 3000m 요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더고급해스 생각나면 pu-x까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3070 견적이나 3070ti 견적을 짜면은 FHD에서 모든 게임 프로보 사용 가능하다 QHD에서도 중업 정도면 불편함 없다. 중상업도 충분히 돌아갈 만하다. 12,700K와 조합해서 렌더링 인코딩에서도 거의 5,900과 맞먹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작업과 게임을 겸용하는 PC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총 금액은 약 280만 정도 나온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여러분이 350에서 360까지 쓸수 있어서 3080견적고갈 경우 QHD에서도 상업부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3070보다 20%가량 높은 프레시대에서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명실공이 최고급 게이밍 PC라고 얘기할 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말 그대로 음 위에 이제 한 등급밖에 없는 90, 90이 있고 여기에는 CPU에는 1290K 있겠지 이한 등급씩밖에 없는 하이엔드급 PC라고 보면 돼요 11700KF랑 그리고 3080을 조합한다면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웃음> 어느 PC방 가도 이런 PC는 보기 힘든 그런 최상위 PC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생각해요 왜? 뭐 게임 프레임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지. 3090 가고 12900KF를 가면요. 그리고 작업도 뭐 조금 더잘될수 있겠지. 한 15%에서 20% 가까이. 근데 그게 다예요. 10에서 15%는 체감이 되긴 하지만 미미한 정도 체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을 한 여기서 200만, 300만 원더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500만 원한테 가야 되거든요. 3090에 12900KF로 가면 그럴만한 값어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입장에서 진짜 최고급 PC 산다 그러면 딱이 정도까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12700에 3080 트윈램 조합은 360만 원 견적 정도 나옵니다. 아성준님 저는 그래도 뭐 기왕 사는 거 최고급 p 쓰겠습니다. 한500 투자할래요. 하시면 은 이렇게 짜드릴게요. 12900KF로 가세요. 그리고 마이 900KF는 무조건 닭X73 쓰십시오. x73 현재는 그일체형 순위대에서 탑티어 5 안에 들어갑니다. X73 쓰시고요. 어, D4 메모리 쓰겠다면 이제 로고스트스 a 게이밍 와이파이 쓰시고 D5 보드 쓰고 싶다면 Z690 히어로 쓰면 됩니다. 어, 성준님 DDR5랩 못 구한대요. 못 구하진 않아요. 사실 저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엄두를 안낼 뿐이지. 왜냐하면 그냥 기본 메모리가 32GB에 48만원, 5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게 내가 받는 가격이야. 여러분한테 팔려면 50만원 넘어갈 거야. 그래서 안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물량이 판매는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2번 가든 3번 가든 말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산 넉넉하다는데 500만원이라는데 내가 뭐뭐라 그러겠어? 그래서 2, 3번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고요. 2번 선택할 경우에는 꼭트리트 쓰세요. 뭐 올라와이 블레이드 메모리나 아니면은 G스킬 리조스나 아니면 뭐 G스킬 트라이던트 시리즈 그런거 써서 CL14에 3200 메모리 혹은 CL14에 3600 메모리 써서 수동 오버해서 쓰세요. D4 보드로 간다면? D5 보드로 간다면 음4800 기본 렘 그냥 써도 괜찮고요. 요거 살짝 오버해서 뭐 5600이나 6000정도 찍고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뭐, 예산 무제한이니까, 3080ti 가도 괜찮죠? 3080ti하고 진짜 3090은 게임 프레임 차이가 안 난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3080ti가 이길 때도 있어요. 뽑기운이에요, 뽑기운. 그래서 3080ti 정도 가면 되고, 그러면, 무려 글카 가격 250만원이에요. SSD도, 뭐, PN9A1 가든지, 980 프로 가세요. 예상 넉넉한데, 굳이 P31 가라고 얘기 안 할게요. P31이 베스트 픽도 맞긴 한데, 돈 많으면은 뭐, 980 프로 가는 걸 말리진 않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1 9 0 0 k f 에 3080Ti 정도 쓰신다면, 저는 시소닉 GX1000을 추천드립니다. 왜? 기본적인 전력 소비량이 600 정도는 넘어요. 600에서 70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오버한다면 더 높게 볼 수도 있고요. 한저 정도 가면 좋을 것 같고, 약간 가성비 생각하면은, 클래시트 1050 쓰셔도 괜찮아요. 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는 공내을못 쓰기 때문에, 비카이트 500DX 쓰면 안 돼요. 이거 쓰면 안 돼. 펴보고 이거 쓰면 안 됩니다. 자, p u b a s 가시거나 DEFINE 7XL 가시거나 1200M 가거나 DLX1 요네개 중에 선택하십시오 여기 미리 적어놔야겠다 어, 12900일 땐 사면 안되는거예요이 중에 선택하시면 은 순행 상단 간섭 없고 케이스 기본 패성능 빵빵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간판도 두꺼워서 품질도 나쁘지 않은 케이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말씀드리지만, d l x 1 1200M, P600X, Define 7XL.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12900K에 3080Ti에 고급보드까지 사용해서 약 400만원 중후반에 가격이 나옵니다. 500만원의 근접한 가격이 나와요. 진짜 말 그대로 현존하는 최고의 게이밍 작업 머신 됩니다. 작업도 1등, 게이밍도 1등. 이거 원래 제가 MD한테 하던 얘기인데 MD가 이제 12세대 나오면 살짝 밀렸어요. 뭐큰 폭으로는 차이 안나니까 5900이나 5950정도 되면 막 미리 사신 분들 실망하실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최고의 타이틀은 인텔이 다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인텔 최고급 PC를 사셔도 여러분 괜찮을 것 같아요. 돈 많으신 분들은 자 그렇게 인텔의 최상급 PC 견적을 마무리 지어드렸고요 이제는 AMD 최상위 PC 견적을 봅시다 이거는 그냥 저분따라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가격도 비슷하고 뭐 조합도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훑고 진행할게요 5900X, 5950X 세팅입니다 5900X와 5950X는 5950X가 아무래도 코어 숫자가 4개 더 많은 만큼 좀더 높은 멀티 성능을 보이는데요 게이밍 성능은 거의 둘이 똑같이 나옵니다 아니면 1% 정도 5950X가 좋아요 그래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둘다 지금 물량 구하기는 어렵지 않은 편이고, 가격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1번, 2번 중에 선택하면 돼요. 어차피 보드도 똑같은 거 씁니다. 쿨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둘다 똑같은 거 써주는 게 좋은데요. 어, 요셋 중에 선택하면 될것 같아요. NMX, 리퀴맥스3, 360 쓰시거나, 이거는 가성비로 쓰는 거고, 좀 저소음에 어느 성능 나는 거 쓰고 싶으면, 갤레헤드 AIO 360 쓰시고요. 순수 성능 위주라면, 크라켄 X730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보드 같은 경우에는 1번 픽하세요. 굳이 2번, 3번 갈 필요 없는 것 같아요. 2번 갈 바에는 그냥 인텔 조합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1번 조합 프라임 X570 프로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거 1픽 하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용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 6기가 기준으로 제가 가격을 책정해놨는데요. 3 2 1 6기가두개 쓰시거나 아니면 올로와이 블레이드 1 6기가두개 써서 수동 오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게 너무 고가기 때문에 적당히 레버버 되는 거 이거랑 많이 차이 안나는 거 그거 쓰고 싶다면 g c k 3 7 0 c l c 8 이거 QVL 목록에 있기 때문에 요거 사용하시면 은어 1번 보드에 XMP 넣고 쓸 수가 있습니다 3번에 좀 나름 가성비 있는 픽이 되겠죠 그리고 그카도 사용 용도나 예산에 맞춰서 선택하세요 3070 선택하든 3080 선택하든 여러분 예산에 대해서 맞춰서 선택하면 되고요. 3070 선택했을 때는 5900이랑 조합했을 때약 315만원 정도 견적이 나오고 3070T 선택하면 325만원 330만원 견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뭐 590X에 상0 8 0 조합을 했다면 거의 440만원 430만원 견적이 나올 거고요. 3080T 까지 갔다면 500만원 견적이 나옵니다. 50X가 0 아니고 5900X에 상0 8 0 넣고 XMP랜 넣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원픽 프라임 프로 보드 썼다고 치면 은한 370만원 견적 정도로 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어쨌든 예산 생각하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그렇게 하는 어, SNS 같은 경우에는 P31 원픽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여기서는 뭐 PM9A1 써도 상관 없을 것 같고 예산 좀 넉넉한 분들은 비싸지만 좋은 제품 쓰겠다면 프로 쓰셔야 될것 같아요 980 프로 980 노말 아니에요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고 9 8 0노만는 디렙니스라서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AMD CPU가 저섭미가 좋은 편이라서 여기 에이 1000W 안 써도 됩니다 델타 850 플래티넘 얘 지금 불량 나는 거한 번도 본적 없어요 가장 안정적인 파워라 생각하고 요거 쓰시거나 혹시나 나는 그래도 좀 불안하니까 약간 용량 넉넉한 거 쓰겠다 하면은 시소닉 GX 1000 정도에서 멈추시면 될것 같아요 케이스는 P6X 써도 괜찮고 1200M 써도 괜찮고 Define 7XL 써도 괜찮고 m e 메 i 파 y 2 써도 괜찮고 m e 메 i 파 y 2 x l 써도 괜찮고 그리고 가성비 따이자면 DLX1 써도 괜찮습니다.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비카이트 500DX는 이건 어디까지나 조금 낮은 CPU에 공냉 쓰기 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순행 쓰는 견적 갔을, 갔을 때는 얘가 순행 달만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자 그렇게 견적 짜면요. 음... CPU 성능에 중점을 두어 강력한 인코딩 렌더링 성능을 가지고 있고 함께 게이밍 성능도 괜찮은 PC가 완성됩니다. 경쟁사의 12세대한테는 밀리지만 10세대나 12세대보다는 훨씬 나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고, 거기에다가 옵션 탭 조금만 하면 QHD도 가능한 그런 게이밍 PC 및 작업용 적합한 PC가 된다 보시면 돼요. 고급 PC죠. 어떤 용도로 쓰던 불편함이 크게 없는 PC예요. 어, 5900X에 3070에 삼성램 조합에 프라임 프로 넣었을 경적으로는 한 315만원 조립 공비까지 생각해서 나올 것 같고요 3 0 7 0 t 로 간다면 330만원 견적이 됩니다 어, 그 옆에 있는 거는 최고의 멀티성은 최고의 게임에서는 두 가지 타이틀을 가졌던 5950 x 셀런 최고급 m d 시스템입니다 지금은 12세대한테 이제는 12세대한테 밀립니다 이젠 12세대가 최고급이고 얘는 그거보다 살짝 밀려요. 근데 게임의 성능이 랩몹을 한다 치면 은뭐 3% 내외 이래밖에 차이 안나니까 충분히 쓸만하고요. 그리고 작업성능은 500X가 여전히 최상위 등급이기 때문에 12900KF한테 크게 안꿀려요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건 이거 어떤건 지뭐 그런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전히 구매하셔도 좋은 PC입니다. 근데 가성비면으로 보면 서로 비슷해서 취향껏 가시면 될것 같아요. AMD 가든지, 인텔 가든지. 어쨌든, 게이밍을 좀더 신경 쓴다면, 인텔이 약간 더 좋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 세팅으로 하면은, 이제, 보드든, 쿨러든, 모두 최고급 세팅을 했기 때문에, 다키 가는 게 사실 의미가 없긴 한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거면은, 아예, 인텔 고급보드 넣은 거 가는 게 낫다 생각하는데, 어, 어쨌든, AMD가 나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이 최상위 견적 짜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짠 견적이에요. 590X에 3080에 다키 X73 세팅은 440만원 견적 정도 나오고 이게 뭐 공비랑 약간의 오차범위 포함해서 450만원 정도에 살수 있을까요? 3080Ti로 가면 510만원 정도로 다소 많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성질이 왜 여기 3 0 9 0 없나요? 지금 3090은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좋은 거 사더라도 3080Ti 정도에서 멈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한때 최고의 타이틀을 둘다 가졌던 5950X와 3080, 3080Ti 합까지 최상위 AMD 견적을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번 달 월간 견적은 여기서 마무리가 돼요. 어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진짜 진짜 마지막은 재미삼아 보는 견적입니다. 제목부터 올게요. 가성비 신경 안쓰는 미친. <웃음> 이거는 제가 로또가 됐으면 어떤 PC를 살까 고민하고 만들어본 겁니다. 인텔 코어 9. 12세대 12900KF를 집어넣어요. 현재 최고 성능의 CPU입니다. 근데 그런 거치고는 가격은 괜찮아요. 75만원. 인텔이 CPU가격은 잘 뽑았다니까. AMD가 비싸... 아, 그 뭐지. 그... 메인보드가 비싸서 그렇지. AMD 대비 사실 c p u 가격이잘 뽑은 것 같아요. 500X는 여전히 100만원 가까이는데 얘는 처음 나올 때부터 75만원. 쿨러는 NGST 크라켄 z 7 3 쓸게요. 아수스 보드에 환성 문제 없고 장력 문제도 없고 이쁘고 성능도 잘 나오고 메인보드는 제정신호로 도저히 살수 없는 150만짜리 보드를 넣습니다 Z690 Extreme이라는 보드인데요. 제정신호는 못사겠어요. 메인보드가 1 5 0만원이래 CPU가격 두배야 <웃음> 메모리는 DDR5 6400 SMP 램을 적어놓겠는데 현재 미출시입니다. 어, 당장에 출시되는 건4 8 0 0 5600 메모리가 먼저 출시되고 6400 메모리는 좀 시간이 지나서 출시될텐데 아마도 한 7, 80만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6기가 두 개. 3090 취향에 맞는 최상위 제품 뭐가 있죠? 어이익스트크스 슈프림, 불칸, 호프 등등이 있죠? 킹핀도 있고, 뭐, 딴 것도 있는데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하기 힘드니까 빼고,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애들 요즘에서 하나, 한, 하나잖아요. 요거 사정하시면은 제품이 400만원 정도 해요. 400만원에서 430만원? 요새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짜보고, 뭐, 이제, 돈도 많은데, 로또 되면, 980 프로를 사는 거야. 그것도 2 테라로. 두개 꽂으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100만원 쓸것 같은데. 거기다 파워도, 아예 1300W짜리 플래티넘을 쓰는 거야. 물론, 뭐, 요 위에 더 높은 등급도 있긴 하지만, 이것도 충분히 비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살것 같아요. 그, 이제, 케이스는 제가 지금 직접 쓰고 있는 터크 화이트 넣고. 요, 기 쿨링도 잘 되고, 이쁘고, 간판도 두껍거든요. 마감도 아주 좋고. 자, 그렇게 짜면, 로또 당첨된다면 한 번쯤 사볼 만한 견적으로 도저히 제 정신을 가지고는 지르기 힘든 본체 견적이 돼요. 취향과 갖고 싶은 최상위 제품을 내가 다 집어넣고 짜본 겁니다. 이렇게 짜면 이렇게 돼요. 가격 봐. 여러분 눈에 보일지 모르는데 내가 앞으로 당겨줄게요. <웃음> 약 900만원대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랑 이제 SSD를 뭐 하나 더 넣고 이러면은 1만원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모리, 고클럽 메모리 사고. 그래서, 그래서 답도 없는 견적이야 이거 진짜 로또 되는 거 아니면 천만 짜리 컴퓨터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재미삼아 한번 짜본 견적입니다 이게 AMD가 킹일 때는 AMD 가지고 있다는 견적을 짰었는데 지금 인텔이 사실상 왕의 자리에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인텔한번짜왔습니다 어때요? 재미있나요? 이렇게 사보고 싶나요? 돈 있어요? 한번 사보실래요? 농담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요 앞에 보여줬던 견적까지가 여러분한테 권장하는 견적이기 때문에 맨 마지막 끈 재미삼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월급 견적 진짜로 끝낼게요 대략 한시간 정도 저와 함께 달려오셨는데요 음, 견적 최대한 제가 빨리 올려드리려고 노력했지만 지금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드 테스트도 해, 해야 됐고 쿨러 테스트도 해서 여러분한테 진짜 사용함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골라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 노력을 생각하셔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번에는 좀더 정리된 견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자 이만 빠이빠이